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칭찬에는 능력을 키우는 힘이 있다고 도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우연히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보았는데요. 이 칭찬합니다 게시판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과연 칭찬을 작성해서 이 게시판에 올리면 당사자가 보게 되는지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칭찬합니다 게시판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종합민원, 소통과 참여, 분야별 정보, 행정정보공개, 부평구 소개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통과 참여를 누르면 참여라는 곳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이 나옵니다 2006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분들이 칭찬을 작성해 주시고 계신 이 칭찬합니다 게시판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칭찬 사례 전파를 통한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제고로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칭찬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칭찬을 적으면 칭찬받은 대상자가 속한 부서로 칭찬 사례가 전달이 되고 부청 내부 게시판 칭찬합시다에 게시가 되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게시판에 칭찬을 작성해도 대상자가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대상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니 칭찬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에는 큰 힘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서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